소개하고자 하는 원룸은 우정빌입니다. 터미널과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. 우체국 농협 등 근거리에 편의시설들이 있고요. 무엇보다 주차가 장점인데요. 유동차량이 적은 2차선 대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큰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.